아니, 나 진짜로, 나 현대 사는데 그 중간에 공원 있잖아. 거길 내가 진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이렇게 원피스를 그렇게 지나갔어. 근데 애들이 막 거기 놀이터에서 놀더니 어떤 애가? 마귀 할머니다! 그러는 <웃음> 거야. <웃음> 여자들은 나보다 옷잘 입는 여자를 보면 나도 돈이 많으면 저 여자처럼 멋지게 입을 수 있어라고 합니다. 스타일이 멋진 사람을 보면 무조건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옷을 고르는 안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옷 하나로 몸무게 5kg 정도를 줄여보이게 하는 패션 제안입니다. 아 오늘 우리 둘이서 그런 얘기 해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여자가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음. 결정장애가 많아 그지 그쵸 우 음. 음. 여성분들이 옷을 구매하실 때 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음. 순간을 딱 지나서 <웃음> 집에 가져갔을 때 가장 음. 첫 번째 후회하는 게 본인의 모습보다 좀 뚱뚱해 보이거나 그럴 때 음. 좀.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를 나눈다가 선생님 평소에 잘 입으시는데 오늘 입은 옷을 보면서 음.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음,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선생님, 오늘 뭐가 잘못됐어 어? 잘 입으셨는데 잘 입으셨는데는 못 입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변신했습니다 음. 짠 어때요? <웃음> 할머니가 주책이에요? 어. 너무, 너무 멋지세요 음. 음. 좀 전에 입으셨던 옷도 음. 그레이 컬러 음. 자켓이 예쁘셨는데 음. 선생님은 이렇게 좀 또렷한 모노톤 음. 중에서 블랙을 입으시면 음. 더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나 모노톤 검정 어울리는데 오감독이 싫다. <웃음> 검정 좀고마이 뭐 그래서 아, 요새 맞아요. 어. 요즘 검정을 아. 이런 검정은 괜찮은데 어. 어. 막 이렇게 긴 검정을 입어서 이게 마귀할멈인지 저아그맞아 그거 어, 감독님이 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날씬하게 보이려면 세 가지 요소 라인 음. 또 컬러 그 다음에 패턴, 우리 감독님께서 얘기한 게 라인, 라인이 그냥, 그냥 할머니들이니까 떨어지는 가리고 싶은 거야. 어, 어딘가 그 나의 미흡한 부분이 뭔가 긴 옷을 입어서 음. 가리고 싶은 거야.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막 똥배 가리고 싶지, 팔 여기 가리고 음. 싶지, 뭐 나이 먹으니까 이쪽 가슴 부분 가리고 맞아요. 싶지. 막 이런, 음, 음. 이러다 런이 보니까 겹겹이 막 입게 어, 되는? 겹겹이 입어서 옷 쳐다보느라고 내 몸을 안 보게. 근데 이거는 딱내 몸이 보이잖아 어, 너무 예쁘셔요 어, 그 어, 똥배도 보이고 여기 어깨도 너무 노출이 된 거는 아닌가요? <웃음> 중년 아저씨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좋다네 <웃음> 자기 누나니까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거겠지 뭐. 어쨌든 나는 오늘 이렇게 입고 음. 그럼 방송하겠어요? 어, 선생님 잠깐 아, 뭐또 있어? 부분. 얘기를 안 어, 해가지고 어, 해, 어, 해줘요 <웃음>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어, 아까 감독이 얘기한 대로 그냥 툭툭 떨어지면 엣지가 없는데 음. 선생님이 좀 전에 입은 옷보다 음. 조금 더 돋보이셨던 게 라인 음. 음, 아까는 다 이렇게 가리는 쪽으로 입으셨다고 이렇게 음. 티셔츠 처음에 오셨을 때 음, 음. 힙도 가리고 다 가리느라고 길게 입으셨다고 했는데 음. 얘를 보면 허리에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바지도 발목까지 딱 떨어지고, 음. 그리고 이제 옆선을 선생님 보시면은 음. 소매가 보통은 이제 팔을, 팔뚝을 좀 가리고 싶어서. 이게 길게, 덮게, 음. 이렇게 좀 덮는 느낌으로, 덮게 느낌으로 소매를 입었다면 얘는. 이렇게파 줬거든요. 음. 이 음, 라인이 음, 별거 음. 아닌데 음. 이 사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어. 요게 이렇게 살이 없어 보이겠다. 이렇게 이게 잘른 거보다는. 그게 이제 음. 우리 착시 효과라고 하는데 음. 눈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음. 팔이 요만큼일 거다. 음. 그래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음. 이제 이렇게 오프 오프숄더 느낌으로 어깨 라인이 목에서 네크라인이 음. 조금 떨어졌잖아요. 음. 이게 내려오면 목선이 길어 보이세요. 목이 길어 보이면 우리 보통 승모근이라고 이 음. 살이 찌면 등살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 그런 살들을 좀 커버해줘서 목이 좀 길어 보이는 얘 네크라인이 음.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목도 선생님이 제 길어 보이시고 더 음. 음. 그래서 오프 숄더 느낌이라서 목, 넥크라인도 음. 어,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허리를 우리 보통 시보리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용어로 써야 되나? <웃음> 이렇게 밴딩. 시보리지 뭐. 어, 시보리. 밴딩으로 음. 돼 있다고 하면, 이 밴딩이 지금 이제 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이 밴딩이 두꺼운 거나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여기가 더 나와 보여 어, 어, 이렇게 나는 무조건 펑퍼짐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사실은 이렇게 밴딩이 있을 때딱 잡아주니까. 음. 요거는 이, 이게 이렇게 잡아줘서. 어, 어 맞아요. 여기가 오히려 좀 착시 효과가 날것 어, 같아요. 선생님 딱그 어, 포인트 어, 어, 이게, 이게 나와 버려서 이게 이게 나온 것 음. 같지만 얘가 또 나와 주니까 음. 배가 음네 맞아요. 음. 들어가서 그래서 보여요. 이렇게 옆으로 실루엣으로 보면은 음, 음. 이 여기는 배는 아니에요. 이게 <웃음> 밴드데도 불구하고 이게 밴줄 알고 여기는 안 음, 신한 음. 걸로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허리가 밴딩이 있다고 겁내지 않고 음. 입으실 수 있어요. 예, 훌륭한 모델 오해민과 오늘은 한 명을 더 모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소환해 왔어요. 오해민의 동생 오주환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둘이 똑같아요. 5사이즈이고요. 둘다 너무 예쁘죠?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두 녀석은 저희 딸입니다. 저를 어찌나 빼다 박았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요? 아유 아파요. 너무 컸어 너무 컸어. 네. 넓은 바지와 좁은 어, 바지 맞아요, 선생님. 네. 두 개의 그 음. 다른 점이 통이 좀 와이드하고 음. 옆에 지는 부채컷이라고 음, 음. 밑에만 나팔바지지 네, 우리 시대의 오. 나팔바지 몸무게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 두 사람을 각각 옷을 다르게 입혔더니 하나는 동네 바보 같고 하나는 청담동 알바 같습니다 길어보여요 하체가 음. 길어보이면 그만큼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네. 하이는 와이드하게 입었기 때문에 조금 음. 더 퍼져 보인다. 음. 그리고 다리 길이도 이런 팬츠는 훨씬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청바지를 입을 때 슬림해 보이고 싶으실 때는 조금 핏감 있게 아니, 난 와이드 입어야 돼. 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어, 하, 하체가 조금 더 살이 있으신 경우.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어. 음. 밴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음. 살짝 잡아주면 상체가 조금 더 음. 작아 보이고 그리고 어. 이 밑단은 넓더라도 허리 는 허리 부분은 조금 더 슬림하게 음. 마냥 편하자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바지 부분면또 배가 더 나와요. 맞아요. 좀 바지에 맞춰서. 어. 음, 그래서 어. 얘를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네. 아주 슬림해 보이십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이쪽 팔 음. 같은 경우 제가 이쪽으로 뒤로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언발란스니까, 한쪽만 보여드리면, 음. 살짝 요렇게 잡아주시면, 아, 아까처럼. 또 달라졌네. 네, 느낌이. 살짝 여기가 말려서, 음. 어, 팔이 이렇게 가로로 떨어질 때보다, 음. 사선으로 떨어질 때, 음.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세요. 음. 어, 그래서 요렇게. 가슴이 나온 데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살짝 보일 것 같아. 이게 내 살보다 살. 더, 음. 어, 살이 더 들어있을 것만 같은? 음. 뻣뻣함이. 세로줄 어, 같고도 새로, 안 되는. 맞아요. 거지. 어. 그런거 하나 들어주는 걸로 음. 완전히 달라지는 너무 거예요. 너무 올블랙이 조금 음. 어둡다 할 때는 음. 이렇게 포인트로 컬러풀한 거를 하나 들어주시면 음, 그 포인트가 되니까 또 시선을 분산시켜서 내가 살을 떴는데 조금 민망하다 어디 옷 입고 나가기 음. 그럴 때는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포인트 하나의 그 팁이 되세요. 빛이 비참 없어요? <웃음> <웃음> 비자루 있으면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웃음> 레글런 소매라고 소매가 해서 이런 어, 느낌이 굉장히 음, 또... 무슨 악어등어리같은데 <웃음> 그냥 커팅한 음, 상태로 나온 애라서 이게 음. 하나의 또 멋스러움으로 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해서 음. 살짝 접어주시면 네. 손목이 나와야지 아, 좀 슬림해 보인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손목이 보이게 하고 앞뒤 언발란스로 해서 음. 그리고 보면은 카라가 높지가 않아요. 음. 카라가 있으면 목이 짧아 보이거든요. 목이 음. 길어 보이시는 게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안에 입으신 거랑 살짝 느낌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카라가 없는 차이나 카라 정도 느낌의 카라로 되어 있어서 목이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앞에 한번 보시면 얘를 만약에 안에 안 입으시고 이렇게 잠그면 V라인이 돼요. V라인은 얼굴이 얼굴이 작아 보여 맞아요 선생님. 음. 이, 이, 그래서 이 속에는 여배우들이 겨울에도 이 스카프를 안둘러더라고 머플러를 안 둘러 난에서. 얘들아, 추운데 왜 이거 좀 가리거나 얼마? 아해 그런데 보니까 <웃음> 여기서까지 이렇게 가슴으로 맞아요. 보이니까 어. 얼굴이 요만하게 보요 작아 보이고. 응. 네크라인이 파질수록 우리는 주름 때문에 자꾸 가리는데 파야 되겠더라고, 여기를. 음. 그래야지 주름도 더안 보이고, 얼굴도 조망만 해 보여. 네. 음.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다 잠그지 마시고, 요렇게 음. 어, 해서 안에 슬리브리스 음. 하나 입고, 요렇게 음. 해서 조금 가슴이 좀 더, 레크라인이 음. 좀더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음. 네. 우리가 몇 킬로그램 더 감량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올리고 음. 살짝 보이게 한번 이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보이게. 어. 음. 다 내리고 다 내리고 를갖다고꽉막고 어. 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랑 자, 같은 옷이지만 살짝 오픈을 하고 뒤로, 음. 뒤로 살짝 해서 뒤로 등이 끄리고. 시원해 보이고 목선이 살아나게 해주고 그리고 소매를 살짝 걷어서 우리가 살 중에서 가장 가늘어 보이는 부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앞뒤 언발란스의 느낌을 살려주고 친척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여자들은 고민합니다 뭘뭐 입고 가지? 장롱문을 열었다 닫았다 100번 해서 장롱문 작살냅니다 남편은 이야기하죠 리결은 시도 아닌데 뭐노 트랭이야. 이참에 가족 모두 공식적으로 옷한벌 장만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달것 한번 방문해 보시죠. 10만 원대의 옷으로 50만 원의 패션 제안. 60kg의 몸뚱이를 55kg로 만들어 주는 패션 제안. 돈 없다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